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한절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오늘 음 말씀의 제목이 라합의 구원에서 나타난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 제목대로 라합의 구원에서 나타난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만 받는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셋째,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앞에 거 첫째 잊어먹을 것 같,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첫째 거 다시 부르고 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구원은 에,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만 받는다입니다 음, 과거에 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로 직전에 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을 요청했던 이유는 그이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어, 저들은 강하다. 저들이 정말 그러한지 마음의 그런 두려움을 좀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결국 벗지 못하고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이제. 정탐꾼을 보낼 것을 요청했죠 지금은 지금은요 열두 정탐꾼으로 갔던 지금 그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보내는가 여호수아서 1장 그 10절에 보시면 자 1장 10절에 이렇게 여우수아가 말합니다. 이에 여우수아가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어, 3일 후면 가나한 땅에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우수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한 땅 우리에게 주셨다 이전에도 여우수아는 믿음으로 가나한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40년의 불순종 후에 다시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3일 후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들어가자. 그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요청도 지금 안 하는데 굳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3일 후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왜 정탐꾼, 정탄군, 두 정탐꾼을 보내냐 말이에요. 음. 어. 여리고는요. 지금 그 요압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요압 동편인데 요단강 동편이죠. 이제 모압 평지인데. 여기서부터 여리고까지 들어가는 거리는 약 12km입니다. 아, 그런데 이 여리고는 가난안 땅에서 보면 중심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가난안 땅을 전체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장소가 사실은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대해서 여우수아는 전략 분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때의 어떤 지형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군사의 어떤 그 상태는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점검 차원에서 어, 두정탐군을 보내고자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일절로 어, 한번 칠절까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군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전략 분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녀가 아, 라합이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정탐꾼들 요단 나루터까지 이렇게 정탐꾼들이 아니라 여리고 왕이 보낸 그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돋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보세요. 두 정탐꾼을 보낸 그 여우수와의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그날 밤입니다 두 정탐꾼이 들어간 그날 밤에 어, 낯설은 그, 그, 그 간첩과 같은 이들이 왔다는 라 것이 여리고 왕에게 바로 전달됐고 어, 그 밤에 에, 어디로 갔는지도 정확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라 것을 알고 왕이 군사를 파견해서 색출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이두 정탐꾼들은 어, 라합의 기치에 따라서 3대에 숨었다가 그리고 그들이 떠났다라는 말을 들고 쫓아가는 그 시간을 버려서 그 성문에서 벽을 타고서 줄을 내려가지고 도망하게 한게답니다 그러니까 어, 전략적 요충지였던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갖고 온게 없어요 그런데 두 정탐꾼들은 왜간 거예요 뭐 하나도 얻은 게 없는데 숨어있다 온게단데 네. 무엇하러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들은 들어간 건가 네. 그 답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가보실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족보라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대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도왕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라합에게서 어,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에, 룻과 아, 결혼을 해서 거기서 어,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예요.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아, 목수 출신이었던 요셉이 나오고요. 그 요셉에게서 아들 대시는 약속의 아들인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여우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라합을 구원하신 거예요 목적은 이거 하나입니다 라합은 창세전에 선택된 성도였기에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시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정탐꾼을 보냈던 여호수아의 생각은 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전략적으로 잘 함락시킬 수 있을까라고 보냈는데 여호수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두 정탐꾼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허용,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한 라합을 건져내는 것 거기에 두 정탐꾼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올한해 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올한해 동안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 제목이라면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가장 큰 감사 제목이세요? 어, 여우수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고자 했던 그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진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게 된것 라벡에서 어 보아스가 그리고 그 라벡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어떤 일올한해 여러분 안에 음, 여러분의 생각도 되지 않은 일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묻어 파묻혀 있었을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밟고 펑펑 터져나 아 이렇게 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렇게 펑펑 터지는구나 돈이 흘러나가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들 문제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예.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좋은 관계 되고 좋은 엄마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그 사람으로서 평판받고 하는 일들은 안 되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음,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의 성도로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일에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해 주시는 올한해 여러분의 예, 참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벌어졌던 일들 그 일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둘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받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 음, 하나님의 에, 말씀을 그 직접 이렇게 경험하면서 같이 이끌려져 왔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인 여인,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들려졌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 400여 년 동안 갇혀 있던 저 노예를 저들을 어떻게 끌어냈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 광해에서 어 그들과 함께하여 아모리와 아말렛과 이런 강한 그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해서 물리쳤는지 무기도 없고 건널 어떤 것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런데 저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간담이 녹아져 내렸대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들었을 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이 이두 정탐꾼들을 사실은 숨겨주는 거예요 간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간첩과 내통한 자로서 굉장히 그 나라를 배신하는 일인데 지금 라합에게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이 두렵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에, 그 자신의 고백을 표현한 것이 이두 정탐꾼들을 감추고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보세요. 그, 어, 이드, 이 랍의 이런 행위가 결국 어떤 자리로 인도를 받는지를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 라합의 말이죠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 이렇게 표를 달라는 거죠 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절이요 라합이르데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어, 두 정탐꾼을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 정탐꾼을 받아들인 이 라합은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자리로 인도받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12장 21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허락하심에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구원을 어떻게 주어지는 구원인지를 이렇게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면서 살려낸 것을 가르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것이 자신의 행위나 자기의 어떤 공로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해 주시냐면 그 발라진 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인데 집 밖에 있으면 죽죠 이 똑같은 진리가 오늘 여우수아에서 출애국기에서 가르쳐줬던 진리가 똑같이 설명되어집니다. 보세요. 1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가 정복되어서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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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것. 그피 안에 있으면 그 가족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붉은 줄을 매면서 그의 피가 어떻게 효력을 발생해요? 그 가족이 그집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구원받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건 우리 책임 아니다는 거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대속이 오직, 오직 그 효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 집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효력이 그렇게 발생하는 자격이 없죠. 집 안에 있는 자나 집 밖에 있는 자나 그의 행위가 어떠하냐.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은 전혀 묻지 않아요. 출애굽 6월절 사건이나 여우수아에서의이 사건이나 중요한 것은 붉은 줄을 맨그집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받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이 설명이 이런 겁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함께요. 믿음으로 기생랍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란 뜻이에요. 절대 개인의 확신과 신뢰로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단단함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뜻입니다 랍은 정당꾼을 평안히 영접했답니다 이것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창녀예요 이 자격 없고 더럽혀져 있고 이런 자에게 이 붉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한자에 속에서만 하나님의 하신 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이라는 사실 앞에 고백시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 고백 안에서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태봄 10장 40절에 가보면 요 어, 너희가 이보냄받은 예, 파송되어진 제자들을 없어요 어,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라합이 자기 그냥 그 목숨 하나 건지려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는다는 그 믿음의 사리까지 그를 이끌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성경은 계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사실이 그런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구나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네. 라합이 정말 저 라합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을 두 정탐꾼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영접하는 저 신앙 고백이 온전한가? 네 온전합니다 우리 어떻게 알수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2년 8개월 어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쭉 함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예, 예수님은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전하죠. 신앙 고백 온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책망하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은 온전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너의 어떤 이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앙 고백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삶은 불안전하죠. 주님으로부터 사타나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 도다라고 무섭게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욕을 먹죠 삶이 불완전해요 라베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안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게 되어지는 것은 온전합니다 문제는 그 삶이 그것을 버텨내고 살아나기에 라압도 부족하고요. 베드로도 물론 부족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장면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어, 갈리바다로 다시 어, 자신의 깊은 절망 속에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주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신의 무너짐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한스러움을 가지고 그냥 생활인으로 그렇고 그런 자신의 사명을 놓친 채 살아가는 그 현장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서는 조반을 먹이면서 어, 다시 한번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죠 얄궂게도 세번 부인한 대로 세 번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네가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네 팔을 벌린다는 라 것은요 신학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조차도 없는 예,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남이 너를 원하는 네가 원치 않지만 남이 원하는 대로 너를 끌고 간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라는 뜻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젊어서는 예 물론 그 베드로가 좀더 어렸을 때 좀더 나이가 먹었을 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벌어지고 베드로는 정말 다른 인생을 걷게 돼요. 자신이 신앙고백을 한 것을 지켜낼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받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앙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셔요 젊어서는 이라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소원과 나의 노력으로 하겠다는 게 젊어서는 이의 모습이에요 늙어서는 실패했죠 안 됐죠 그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정주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대요 남이 너를 끌고 간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자신이 띠를 띠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했던 그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하게 한그 신앙 고백대로 삶조차도 살 수밖에 없게끔 그런 인생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라합에게서 이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태어나게 하고 그 보아스에게서 오벳과 이세를 거쳐 다윗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삶은 이렇게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고백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복이에요 중요하죠 신앙 고백을 하면 그러면 자격이 있느냐 신앙 고백을 할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지만 결국 성령께서 자격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죠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점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세례받은 자답게 여러분들이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세례를 주셨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우리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베풀어진 신앙 고백대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이렇게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게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것이 오늘 라합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세례가 이 신앙 고백이 이런 의미로 우리 안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주님과 또 제자들 안에서 사람들은 누구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물으세요. 우리가 수요 모임 때 신앙 고백을 이렇게 서로 해나가는 부분들 직분자들 후보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이것은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을 들춰내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무슨 자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내, 내 안에 성령께서 이런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의 이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가실 거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붙잡아서 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참 복으로 함께하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구나.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최민영재 안에서도 어, 이 놀라운 복된 예,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요,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비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어, 두 정탕꾼의 말대로 라비 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실제로 창문에 매답니다. 어, 창세전에 선택된 예정된 사람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느 하나가 빠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라합의 구원에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내주는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처녀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이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갔어도 그 목적이 맞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 하나를 건졌습니다 그 가족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라합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으로 자라나고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라합은 실제로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삶이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마지막 맨 마지막에 있어요. 25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은 의롭다 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살아 삽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다 맨다고요 말씀대로 한다고요 어? 정탐꾼이 들어왔고 정탐꾼을 영접했는데 그 정탐꾼의 말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일을 하지 않아도 구원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받은 예정된 자녀는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순종이죠 말씀대로 삽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자 남들에게 돈 꿔주자 뭐 이런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바른 예배자로 사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순종은 뭐냐 예, 하나님을 정말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아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런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정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 자신에게서 행함에 대하여 전혀 거부하고 행함이 뭐가 중요하냐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라고만 고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라아백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모습 속을 잊지 마십시오 자동적 구원 아닙니다 자발적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 안에서 100% 한다 해요. 자발적 구원이라고요. 자동적으로 구원되니까 나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회계입니다 회계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신앙 고백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성령이 그 일을 삶으로 살아내게끔 하실 거예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맛보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매번 회개가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올한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하신 일이 뭐냐. 나로하여금 예배 때마다 말씀 속에서 회개를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올한 해를 지나오면서 주일 예배 속에서 나는 회개가 벌어진 적이 없다.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요 추악한 자라는 것이 고발되었을까. 매 순간 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회개케 하신 거라 있다면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최상의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받으시는 최상의 예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심의 통탄어린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최상의 감사 예물입니다. 이 일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일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